내달 네 전국에서 아파트 약 2만 9천 가구가 새 주인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연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다음 달에 몰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조사한 결과 전월 대비 3% 늘어난 2만 8,819 가구 35개 단지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은 1만 4,987 가구로 이달보다 2.6% 입주 물량이 줄었으나 지방은 1만 3,832 가구로 10%가량 늘며 연내 월별 최다 물량이 계획됐다. 수도권 입주예 정물량은 경기가 47%가량 증가했지만 서울 마이너스 23%, 인천 마이너스 66%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줄었다. 지방은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의 새 아파트 입주가 집중된 가운데 부산의 경우 연내 가장 많은 양의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1,747가구가 몰렸고 부산 6,589가구, 광주 3,364가구, 인천 1,916가구, 대구 1,429가구, 서울 1,324가구, 전북 993가구, 충남 817가구, 전남 640가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경기의 경우 화성 4,154가구, 성남 2,411가구, 고향 1393가구 등으로 대규모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힐스테이트 뉴폴의 전체 1143가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신흥역 하늘체렌더스원 2411가구, 화성시청역서의 스타일스일 2,3단지 2,983가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레미안노반파크 2,616가구, 광주북구 우산동 무등산자이엔올림일 e 2단지 2,382가구 등이 꼽힌다. 국내외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 입주시장 위축이 지속될 전망이다. 직방은 금리 인상, 미국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중국 경기도나 유럽발 물가 쇼크 등 국내 물가와 환율 상승을 자극할 대외적 이슈가 더해져 경기 전반적인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고 주택 수요가 줄며 아파트 거래 시장도 냉랭한 분위기 라면서 수요 위축으로 당분간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아파트 거래도 많이 않을 것으로 보여 입주시장도 잠잠한 모습을 보일 것. 이라고 내다봤다. 아파트 거래 절벽이 매매 전세가격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면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대구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건수는 5,74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795건, 2월 861건, 3월 1,075건, 4월 987건, 5월 1,191건, 6월 834건으로 한달 평균 957건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인 1 2,347건 월 평균 2,057건보다 53.4%, 2020년에 2 324건, 3,387건보다는 무려 71.7% 줄었다. 올해 1월 거래된 795건은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1월 428건 이후 가장 적었다. 이런 거래 절벽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은 9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미 분양은 쌓여가고 있다. 8월 셋째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떨어졌는데 지난해 11월 셋째주 마이너스 0.02%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40주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셋째주 마이너스 0.03%부터 시작된 전세가격 하락도 35주째 이어졌다. 2017년 126가구에 그쳤던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6월 말 기준 6,718가구로 전국 2 7,910가구의 14%를 차지했다. 지난해 3월 153가구과 비교하면 44배 같은해 12월 1977가구보다는 3.4배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205가구로 지난해 12월 126가구보다 38.5% 늘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고물가등 대내외적 악조건으로 대구에서는 당분간 아파트 매매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이라고 말했다 지방 분양시장에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대구는 여전히 미분양을 기록하는 등 분양시장 먹구름이 가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구 남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리차는 최근 청약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1967가구 모집에 이래서 이순위 청약자는 244명에 불과했다. 9개 타임 모드모지 비눈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했다. 같은 시기에 분양한 북구 태황아노스 프리미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9에서 20일 1-2 순위 청약에서 134라고 모집에 33명만이 신청, 4개 타임 모두 미달을 기록했다.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뿐 아니라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역시 미분양을 피하지 못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리처와 태왕하너스 프리미어는 규제 해제 적용을 받은 분양단지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열고 대구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대구 동서남 북층 달서구 달성구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벗어났다. 이 조치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자격요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침체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무용지물이었다. 미분양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급 예정 물량도 시장 수요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대구 미분양 주택은 6,816가구다. 4월 6,827 가구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말 1,977 가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공급량도 역대급이다. 아실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입주 물량은 1 9 8 1 2 가구로 지난해 16,904 가구보다 3,000 가구 가까이 증가한다. 입주 물량은 내년에 33,752 가구로 치솟으며 2024년 2,804 가구에도 2만 가구 이상이 쏟아진다. 대구의 적정 연간 입주 물량은 11,800여 가구 수준이다. 분양업계는 대구뿐 아니라 지방대 부분의 미분양 우려가 크다고 했다. 대구보다 정도만 덜했을 뿐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 11곳 가운데 8곳이 미달을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아파트 분양 점망지수도월 87.9, 6월, 70.9, 7월, 70.4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분양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 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시세 대비 확실히 저렴한 사업지가 아니면 모지비난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미분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곧 덧붙였다. 최근 대구 등 지방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미분양 적체가 심한 지방에서는 전매 제한을 풀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 6월 말 기준은 전월 27,375가구 대비 2.0% 증가한 27,910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16,289가구 동월과 비교해서는 71.3% 11,621가구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9월 13,842가구로 역대 최저수준까지 떨어졌지만 2021년 10월부터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 등 분양 및 입주 물량이 과잉 공급된 지방 일부 지역은 매물 적재로 부동산 시장 경기가 추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공에 따르면 올 들어 대구에서 신규 분양한 단지 19곳 8월 10일 기준 중일 이 순위에서 청약률이 1대1을 넘은 곳은 이래서 두 곳에 불과하다. 또한 대구의 8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7월보다 0.3 비떨어진 51.7를 기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나쁘다. 문제는 주택 거래량도 확연히 줄었다. 대구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건수는 5,743건으로 집계됐고 월 평균 957건 오래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미분양 적체가 심한 일부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등의 규제 완화 통해 시장 연착륙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 등 지방주택 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돼 대출 및 세제 규제가 완화됐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요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국해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말 1차 규제 지역 해제가 미흡했다. 면서 상황 변동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적인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할수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국 제다를 기록했다. 공급 입주 물량 와다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 동남 달서구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주택 공급과인 현상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미분양 매물이 쌓이고 있다. 반면 전국의 6월 인허가 실적은 작년 6월 대비 12.6% 증가하면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은 감소하고 미분양 매물이 쌓이면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 이구로 국토교통부. 특히 대구는 상황이 좋지 않다. 6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6,718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2 7,910가구의 2 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급감했다. 6월 대구 주택매매 거래량은 1 6 2 8건으로 올해 5월 1,628건보다 27.1%, 작년 6월 2 8 8억건보다 58.9% 줄었다. 반면 인허가 실적은 늘었다. 대구지역 6월 주택인허가 실적은 5,657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7배가 늘었고 10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준공실적은 늘어나는데 비해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대구에선 6월에만 3,540가구가 준공됐다. 작년 6월 908가구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대구의 주택 준공실적 1 1 2 8 5가구는 10년 평균 수치 6,970가구의 2배에 가깝다. 반면 중공후 미분양주택은 6월 기준 205가구로 5월 195가구 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4%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인 0.6%를 상회하는 수치다. 경북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경북의 6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4823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에 덤레스. 이어 2위다. 특히 중공후 미분양주택이 5월 1054가구에 덤레스. 이어 6월 1018가구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우려로 아파트 거래 절벽이 심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까지 급증하면서 집값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구 수성구 범문의 거리에 한 부동산 업자는 이 동네는 다른 곳에 비해 투자나 실거주 목적에 문의가 많은 편인데 올해 확실히 문의 자체가 많이 줄었다. 며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놓은 사람이나 실거주 목적으로 최근 몇년 사이 구매한 사람들이 부동산에 들러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고전했다 대구 경북 지역 미분양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7월 29일 대구 중 동남 달서군 4개구는 미분양관리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7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를 통해 대구 중 동남 달서군 4개구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을 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주택도 15중공사가 매월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 구중 미분양 증가 및 해소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한개 이상 충족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분양 보층을 발급받을 때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구 중남 달서구는 미분양 해소저조와 미분양 우려를, 동구는 미분양 해소저조를 이유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됐다. 수성구도 기준을 충족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규제를 받고 있어 제외됐다. 적용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지난 3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린 경북 포항 경주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도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